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대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삶에 얽매여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도외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신적인 변혁을 새로운 삶으로 알고 산다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먼 나라의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학을 하는 사람까지도 이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은 신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리토께서 이루신 회복의 시작과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개인적인 회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쫓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한 사회로 존재에서뿐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그 완전한 사회를 그 회복해 나가야 할 그런 책임과 당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현실적인 복과 형통을 위해서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그램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타락한 중에 인간 에게까지라도 이제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뭐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첫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에덴의 추방에서부터 줄곧 이 나라의 회복과 그 충만을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경륜 하에서 주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믿음의 선진,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는 그이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멀리 바라보면서 가난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이삭, 야곱도 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약속의 땅이 그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어 말씀. 알리셨고, 세우신 교회로 하여금 성신님의 인도 아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되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초, 일장 초, 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28장 끝 부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중간에 뭐쭉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 어떻게 보편성 있게 거룩하게 통일성 있게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은 다 우리에게 그 깨우쳐주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그 나라를 대망하며 그 완성이 되는 보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된거 아닙니까? 아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지만 병든 자,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널리 널리 퍼졌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임박한 장래에 주님께서 오실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의, 주님보다 더큰 사역을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종의 목표는 속히 도래할 그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선미하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어, 인도하셨다. 모든 여권을 그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모든,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다, 저, 세상 나라를 다 주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은혜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서 완성될 상태로 완전한 회복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히 소망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토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그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문민 교회에 연합시키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확실한 것이죠. 모든 신자들이 최후의 목적지로 삼아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행동들을 유예해 가면서, 온전한 결실을,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그 그의 책 바울의 종말론에서 모든 신학은 종 종말론에서 전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과연 옳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이 속히 될 일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에 대핍박기에 에게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그 소아시아 일곱교에 회 보낸 서신입니다. 그 반모섬은 이제 죄, 죄인들이, 그 죄인들만 가둔 그런, 그런 섬입니다. 그 밀레도, 우리가 밀레도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밀레도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고 그 고린도 지역에 가는 중간 중간 지점 그 에게 남쪽에 그 반모섬이 있습니다. <웃음> 중죄인들만 그렇게 유배하는 그런 섬이었어요. 아무튼 사도 요한은 거기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예 이제 서신을 보낸 것이 이제 이 기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주후 64년에 그 네로의 일차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그 박해를 겪게 됩니다. 2차 대박해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어 주후 81년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에 소아시아박켓때 에베소에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에서 보자면 남서쪽으로 약간 90킬로 정도 떨어진 에게 작은 섬이고요. 그러니까, 에게, 에, 에베소, 그, 저, 반모섬, 미, 밀레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약간 삼각형 같이 될수 있어요. 이 섬의 유배 중에, 주의 거룩한 날에 성신님의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게시를 받아서 이 게시록을 기록했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것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 못가고 이제 그 유럽으로 들어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차 전도행 때는 이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 거길 거 중심으로 이제 제, 제자들을 통해서 뭐 주변에 그 골로세 지역이나 뭐 라우디기아 지역 이쪽 거가 뭐 섬모나 <웃음> 도와드려면뭐 사대 이쪽 지역에 다 교회가 설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요. 이 에베소소가 이 저기 에게 이그 동쪽에 있으면 그 위에가 이제 섬원하고 그 위에가 버가모고 그 오른쪽으로 약간 떨어져서 도와드리가고그 <웃음> 다음에 그 아래 사, 사 사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고 산같이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어,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약간 계곡 아래에 있는데 그 이쪽 키에라 볼리 쪽에서 온천이 있어 가지고 그 뜨거운 물이 내려가고 저쪽 골로세 지역에서 찬물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그, 유황 온촌이 굉장히 유명해요. 시에라, 시에라볼리. 그,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그, 그런 지역들은 다 이제 로마 퇴역 어, 군인들이 와가지고 도시를 형성하고 병을 고치고 늙, 늙은 시절을 보냈던 그런 지역들인데, 아무튼 그런 지역에 다그 사역을 했, 했었습니다. 직접 자, 자, 자신이 다닌 건 아니고요. 사, 저뭐 에바브라나 뭐그 외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그런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웃음> 이 게시록은 그리토 중심의 종말론적인 예언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토께서 게시하셔서 당신이 심판주이시자 구원주로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속히 될 일과 <웃음> <웃음> 그 어떻게 그 장차속행이 될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주의 사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고도의 그 중첩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을 써서 종말의 일들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연결돼서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굉장히 그 고도의 그 중첩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을 써서 증거한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나 그것은 그리토의 강림으로 세상 종말의 대환란 후에 마침내 도래하게 될 신천 신지의 영광을 소개해서 지금 현재 전대민문의 그 박해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진을 쓰게 한 것입니다. 물론 뭐 당대에 이제 그 1차 독자들을 위한 것이 있고 또 궁극적인 종말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서진이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토의 재림의 임박성을 언급하면서 곧 있게 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내다보고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코 흔들리지 말며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요한의 인내함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그 완성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든지 장세기 이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의 짝이 되는 그런 어 내용들을 계시록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라든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한다든지 새로운 창조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등등의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될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상의 사실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어, 내용을 볼 때도 생각했잖아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그랬고, 56장부터 66장까지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그 고난받는 종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보여준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도 실체 가운데 있을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다 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하늘과 물론 이제 구약의 재림, 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의 내림에 대한 내용은 중첩적인 거죠 초림과 재림을 다 같이 염두에 둔 것인데 그 그것이 오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자들이 새하늘과 그 새땅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가 이게 꼭 계시록의 그 부분에 나온 내용하고 66장에 나온 내용하고 거의 저기 그 내용의 문맥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환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그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뭐 아다시피 그 표현상의 난점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 계시록의 내용이 한 사건의 반복적인 묘사다라고 보기도 하고, 가령 그러니까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 일곱, 아, 일곱 대접 같은 것이 반복돼서 나온다 그런 것으로 봐서 어, 그렇게밖에 볼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게시록의 내용이 당대에 된 일과 또될 일을 음,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어, 주로 합리, 합리론자들의 주장이 예, 이러, 이러한데요 또 어떤 자들은 게시록의 내용이 교회사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이다 상징적인 기록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그 역사적인 시가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고 초시간적인 개념으로 기독교 복음의 신령한 이치들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계시록의 내용이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 또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이중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전진 전진적인 그 과정을 무시하는 그 그런 그 해석이 되는 것이고 지나간 시대의 일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 완성될 예언의 말씀에 완성될 미래성을 전혀 안중해 주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사의 역사적인 순서로만 보는 것은 당대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무 기계적인 그런 해석이 된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시대마다 다 성취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영해라고 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시간들을 초시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이 역사적인 면들을 너무 도회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뭐 이단적인 그, 그 자들의 그 주장은 굉장히 너무 문자적이고 그, 너무 미래적인 면만 강조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 아주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기에 기록된 인물들 그런 사건들을 자기들 중심으로 풀어버리죠. 신천지, 신천지 같은 경우,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JMS도 마찬가지에 다 그런, 이단 종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게시록, 너무 문자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미래적으로만 또 해석한다. 그런, 그런 게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대의 그 게시적인 의미와 역사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특징들의 면들, 그리고 속히 될 미래의 일들을 다 고려하면서 상징적인 의미,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와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들에 대해 균형있게 상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대입하는 식이 아니라 자증적인 계시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종적인 것이라는 시각에서 당대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어, 또 봐야 되고 또 오는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간단하게 말을 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그 개관적으로 개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한 분량의 내용이 됩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시록 전체 내용의 구조를 잠깐 내용과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요한은 서론 1장 1절로 8절에서 본서신의 목적과 자신의 상황, 그리고 영광된 그리토의 환상을 보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웃음> 그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그리토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3장 22절까지인데, 현재적 개시를 강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환상으로 취해진 주님의 성격에 대한 묘사 그리고 칭찬과 책망 그리고 장례 심판과 약속 등의 형식을 취해서 각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의 일곱가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웃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엄미로우신 하나님의 환상이 어린 양과 임봉된 두루마리 환상과 연결되어 미래적인 계시로 전개됩니다 여기에 어린 양은 미래에 있을 사건과 그대로 실행하실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자격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4장 5장에서 그것이 나오고요 어린 양이 일곱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계시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늘에서의 환상과 성도들, 14만4천의 성도들 신호도 입은 무리들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인을 뗄때 8장 1절에 보면 다음 계시인 나팔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불신 세계, 세계에 떨어질 재앙이 아주 낱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 사이, 이제 그 사이의 내용이죠. 아, 성경과 예언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루어질 것과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 성전과 법괴가 등장하고요. 여인과 아이와 용, 그리고 천사들의 싸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14만 사천과 함께 서 있는 어린 양, 그리고 낯을 들고 있는 천사들에 대한 환상이 계속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김홍전 목사님 그 게시록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 나중에 그 다시 복습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이것들을 두어두고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15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입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회개치 않는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가를 아주, 아주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료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최후에 나타날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주님의 강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탄의 결박, 천년통치, 사탄에 의해 자극받은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게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나옵니다. 게시록의 내용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이제 하나가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한 가지씩 전개하면서 한 부분의 마지막에서 또 새로운 단계의 처음을 시작해 나간 것입니다. 가령, 인지향의 마지막 인을 떼는 부분에서 나팔지향의 처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이런 틀을 가지고 그리토의 재림으로 진전시키며 이것을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심판과 완성될 새 창조의 그날로 연결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적인 사건으로나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역사의 순서에 따라 종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도의 높은 보좌의 계심과 그 강림하실 것을 조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의 의미와 인내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이상과 같은 나선적 구조 속에서 많은 구약의 인용과 사상에 표출을 하는 것은 성경이 과연 통일성이 있는 책이며 그계시가 결코 단편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것으로서 종교를 향해 진전되어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와 비교할 때 창조와 새창조의 대비가 있고 시작과 마무리의 대조가 있으며 이름과 회복의 비교가 있고 약속과 성취, 모형과 실체, 그림자와 원형 등의 대응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체계의 마무리로서 게시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이제 게시록이 풀수 없는 어려운 책이 아니고 굉장히 그 성경에 짝, 짝이 짝을 이루고 그 예언의 완성을 어, 이루고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주고 말이죠. <웃음> 약속의 그 성취를 다 보여주고 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내용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서 구약의 배경이나 예수님의 교훈을 묵시적으로 기록한 의도는 이 계시가 잘 알려진 자들에게 자세히 그잘 알려진 자들에게는 자세히 알리고 가려질 자들에게는 가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그 공생애 동안 그 비유로 말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자는 깨닫게 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10분의 비유에서 봤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작하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가라지와 같이, 염소와 같이,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굉장히 구약적인 언어를 많이 써가지고 여기 그, 그 완성될 세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튼 박해를 받아 생사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완성될 그날에 있을 회,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진시키는 것이었고 현재 박해를 하기 하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글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상징적이고 신비한 언어를 써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도의 구약의 그 가르침을 알고 그리도의 가르침, 사도의 교훈들과 연계해서 알고 현재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자기의 그, 그, 속성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걸 봐도 알 수, 알지 못하는 거죠. 당달봉사와 같이. <웃음>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토의 제림과 백보자 심판 뒤에 나타날 종말의 완성의 상태에 대해 오늘 본문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에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으며 바다도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고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밀하게 현존해 왔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 도래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최고의 그 아름다운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거죠. 이어 사도 요한은 매 절마다 종말의 완성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토의 승리의 영광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고 만물은 새롭게 될 것이며 천국 백성들은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즉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루살렘의 의미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교회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실 때에도 이미 영혼을 바라보고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냥 어쩌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게 아니고 <웃음>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최고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미흡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장애의 요소로 작용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온전하게 됨을 여기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서 악이 없어지고 모든 새로운 것이 있게 될 것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주도권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서 고통받은 신자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 씻기시면서 그리고 보조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했다고 썼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여기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으로서 그 모든 작정대로 준비하신 그것을 당신의 백성인 목마른 자들에게 준다는 약속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될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때입니다. 골로데스 3장 10절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회복이 됐잖아요. 그것이 완성될 세계가 지금 이 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그 영원한 경륜을 완성하실 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약속대로 인내하고 참문자에게 유업을 상속으로 주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징벌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자들로도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서 알기, 알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완전한 회복은 구약에 이미 예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사에서 42장, 1절, 61장, 1절로 4절 또뭐 에스겔에서 36장, 25절로 28절 또 37장, 1절로 17절 등등 에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그 회복의 시작을 알리심으로써 주를 믿는 자들이 성신님의 능력으로 교회 아로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배제할 수 없는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서 있게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강설초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헬라주의, 헬라 철학이나 현대적인 현대주의적인 사고로서 영혼이나 정신적으로만 또는 정치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든지 그리도의 회복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만으로 다 되는 것 같이 여긴다든지 만물 회복을 다 빼먹고 주관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한다면 아주 큰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모든 그 그릇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점을 다 얘기한 거예요. 헬라철학, 현대주의 사고, 유대적 사고, 또 객관적인 이론, 무법주의적인 사고죠 이제. 그리고 만물 회복은 빼먹고 주관적인 이건 약간 신비주의적인 내용까지도 담아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것으로 저기 본다면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단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회복만을 생각하여 그 안에서 마땅히 포함되어 있는 인간성의 회복을 논하지 않게 하거나, 또온 우주적인 회복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회복에만 관심을 두게 합니다. 거지 선생들은 항상 그래요. 하단의 종들은 그그 그,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스도께서 다 아셨어. 무법주의로 나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율법주의로 나가게 하는 거야. 이게 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를 그 규례화하고 제도화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 유대교나 로마 캐토릭처럼 말이죠. 예?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했지만 그 나라의 회복은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성의 회복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 그것을 이루는데 신령한 전투를 해야 된다고 랬죠 구조적인 악이 있고 내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사단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저기 저 어디 선교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뉴욕 한복판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서울 한복판, 이천 한복판 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이 안에도 다른 것이 있어요. 거짓된 사조가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다입니다. 본질을 누리지 않는 신앙의 삶, 완전한 회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 신행이라고 하는 건다 가짜. 그속 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회복하고, 뭐, 우리가 단순히 관계를 좋게 하고, 화평케 하고, 사랑을 나누고, 지역적으로 뭐, 복, 봉사하고, 복지를 나누고, 이런 부분, 부분이 다 필요한 거지만, 그, 그,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완전한 인간성의 회복이고, 완전한 사회성의 회복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걸그리스도께서 법정적으로 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거기를 가담한 자로, 동참한 자로서, 연합한 자로서, 그걸 누리도록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지질이도 못난 우리 인생들이 말이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 뭐, 명예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그걸 누려가지고, 세상은, 그힘 있는 그런 뭐, 강대국의, 아까 뭐, 큰 무리 소리하고 큰 무리 소리한다. 그,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거 안중에도 없어요. 택한 백성들, 그리 또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쓰셔서, 그 약한 자들을 쓰셔서 강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들고 가난하다고 절대 좌절하고 낙심할 게 없어요.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절대 낙심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그 의미가 뭔가, 그 영광이 뭔가, 그 가치가 뭔가. 그러면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복음을, 자유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오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고 오는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내다보면서 그 영원한 완성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옥에 갇혀서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영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옥중에서도 그랬지만, 방못 제가 말좀 적었는데 지금 저희 사도 요한이 말이죠. 바울처럼 바울도 그랬지만 요한도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산순교를 뭐 하는 것과 같은데 그그 그 영원한 세계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쓸때 태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영원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지 지난번에도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자기가 믿어 보려고 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면 그거는 아주 쉬운 멍해가 돼. 그래서 기꺼이, 기꺼이 죽는 거죠. 형제들을 위해서.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진짜 속아서 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나 스스로 나에게 거짓 선생이 돼가지고, 나를 스스로 위안하고 살아가는 건지, 잘 생각해.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 선생이 된다니까? 본질을 안 추구하면요, 항상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활동했고, 교회 역사에서도 꾸준히 그런 주장을, 어, 그런 이제 거짓된 주장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날을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형통해서 살다가 천당 가는 정도. 그래야 궁극적인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생각하여 행보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단의 술책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 남게 되는 거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데 바쁠 뿐이에요. 그냥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쁠 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아, 생기면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그런 일은 그게, 그게 우리가 어딜 뛰어나갈 때는 진짜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 알고 가야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 완전한 회복에 대해 아주 먼, 먼 나라의 일로만 보는 거예요. <웃음> 물론, 성경에서 미래사회 발생 시기에 대해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죠. 한편으로 어 마태복음 24장 41절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바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당대에 마땅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시록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속해될 일이라고 했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속히 될 일에 대한 표현 때문에 그 바울도 속았다. 예수 예수께서도 속히 될줄 알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석을 해요. 참 무식한 해석인데. 그참 주님이 속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사실 미래 개 미래적 종말로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개인적 종말은 코그 앞에 있어요. 오늘 여기 나가다 죽을지 여기 제가 내려가다 죽을지 알수 없어요. 주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히 속히 될 종말 늘 종말은 열려 있는 거예요. <웃음> 주님께서는 그 시기에 대해 알리시지는 않으시지만 <웃음> 구약의 예언된 일의 성취로서 종말의 시작을 선포하시고 악의, 에, 영역을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징조와 표적을 보고 그때를 내다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대환란과 적그리토의 음, 어, 출현 등이 바로 그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이 게시록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긴박성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고 나아갈 것은 아니지만 긴박성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경건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은 주께서 가르치신 종말에 대해 그리토의 부활 사건을 들어서 확증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그 생명의 부활을 다 말씀, 내다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종말론적인 시대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인자이시며 종말론적인 선지자이시고, 고난받는 종이며 다윗의, 다윗적인 왕이심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했습니다. 성신님의 강림도 다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소망은 바로 이 시대의 중첩 속에서 속히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될 일의 긴장 가운데 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웃음>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있스라는 개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 와어이스라는 표현이. 그리도의 고난과 연관된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그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긴박하게 말씀했습니다. 빌리포소 3장 10절로 14절을 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로 14절 내가 그리도와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나 오직 내가 그리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조, 위하여 조아가노라 바울이 당대에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잘 보여줘요 미래적인 걸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리도의 부활에서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걸 알고 이미 그,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또와 같이 고난받고 그걸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미 사실 법정적으로는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완성될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을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미리 앞당겨 누리고 나아가도록 절절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미래적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미래적 천국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말을 한 거예요 구구절절히 말하고 아주 애가 사도록 말한 거죠 기독교인의 소망이 단지 이상향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시급히 누려가야 하는 자로서의 살, 삶을 명한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신약의 기자들은 주의 날에 대해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엄격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지 천천히 누려도 된다고 말한 사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마지막인데 세 번째 완전한 회복, 회복을 소망하는 교회가 현재 갖춰 자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천국의 완성을 바라보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로서 어떤 본질적인 자태를 견지해야 하는지가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혹 아무리 지나간 때에 업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외적으로 더 넉넉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속히 도래할 완성될 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현재 본질적인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가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의 형편을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누려가야 될걸그 일곱 교회의 대표적인 그 상황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령 교회가 더 많은 덕과 업적이 있어도 교회 본질이 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생명이 없다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 덕과 많은 업적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 사랑이, 이게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죠? 어떤 결과나 기능보다도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또 성격이 없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요. 교회는, 교회를 자기 행복으로 수단으로,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주님의 칼날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버가모 교회 형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배도의 교훈을 따른다면 환란과 죽음만이 있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도와디아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정통이나 꽤 차고 앉아서 실질이 없이 살아가는 교회는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신옷을 입지 못하면 그 이름이 재해질 것이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죽은 죽은 자,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이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어 나, 나, 나타나지 못할 것이고 그리도의 주변에 머물면서 외적인 특권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궁극적인 날에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주변에서 외적인 특권만 주장해 나는 부자다. 그리도로만. 응? 그런 사람들... 결국 재, 재해진다는 것그리도의 초림으로 그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완전한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상과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성역사의 과정을 따라 게시록에까지 살피며 나왔습니다. 물론 구구절절이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언약의 수레바퀴에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가지고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그리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실제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런 일에서 어떻게 자신을 들여나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과는 또 어떻게, 어떠했는지에 떻게어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이행이 그리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도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성신을 약속하신 대로 보좌에 오르셔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한 사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본대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과하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역사의 종말에, 역사의 종말과 함께 완전한 회복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그 완전을 누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죄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품격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다가 진정으로 소망했던 그 나라의 그 완성될 그 나라의 기쁨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가처 은사를 묵히고 살아가거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언제 그날이 오랴하고 방만한 삶을 살았다가는 더 이상 볼 곳이 없습니다. 늘,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뭐, 제 신학교에서는, 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이 마지막 기운을 다 써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지, 그게 깨어있는 자의 자태예요. 음,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내일이면 늦으리. 그, 그, 그런, 그, 그, 저, 우리 그, 비유도 들었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